레벨 원에서 탐색을 통해 계단이 있는 공간, 잠금 해제된 문을 찾는다면 레벨 2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레벨 2는 벽과 천장을 따라 길게 늘어선 증기 파이프, 금속 선반과 환기덕트가 외관적 특징으로 보이며 길게 늘어선 파이프는 93도씨 이상에 달하는 증기를 뿜어내 방랑자들을 산채로 끓였다는 연구 보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시체들은 일반적 수준의 폭발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부패한 시체 특성 때문에 바퀴벌레와 생쥐는 복도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레벨2의 일부 구역은 빛이 전혀 없는 반면 또 다른 구역은 손전등이나 램프와 같은 대체 광원으로만 빛을 발산합니다. 레벨1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요소가 곳에 곳 도사리고 있는 레벨2의 개체들은 대부분의 방문자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기에 발견 즉시 도망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벨2에서 알려진 엔티티는 얼굴 없는 인간형 페이스링 네발 달린 검은머리 인간형 하운드 찢어진 미소와 날카로운 이빨 빛나는 눈을 가진 스마일러 긴 발톱으로 내는 긁음 소리가 특징인 스크래처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미식별 엔티티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여러 위험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비상구를 찾는다면 레벨3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엘리베이터를 발견한다면 레벨4로 진입이 가능하고 코너에서 노클립 현상을 겪는다면 드물지만 레벨 3,6,4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요리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뛰어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